약 1분 내로 설명 끝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냥 이 기계는 두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리 좀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홍보할 정도의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뭐 비용만 더 비싸질 뿐이죠 근데 뭐 그분들이 열정이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뭐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렇 V별 헤드인데요 뭐 헤드를 부위마다 교체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뺐다 꼈다 너무 귀찮거든요 내 바디가 원하는 거그 헤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마사지건의 장점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해서 회사나 운전할 때나 그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마사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전체적인 이 바디가 알루미늄으로 설계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첫 번째로 우수하고요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묵직한 타격감을 줘요 마사지 받아보시면 여러분 진짜 홍콩 갑니다